2021년 7월 공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눈금 및 안내선에서 안내선과 눈금선이 있다면 만약에 이 선이 불편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안내선과 눈금선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이 불편하시면 상단에 보기에서 눈금선과 안내선을 체크해제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도형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상단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눈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변경하실 때는 현재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이때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도 커서의 위치에서만 글자 색이 변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홈에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겠습니다. 지시 사항에 글자 크기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이제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블럭은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의 일부만 포함이 되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번호 매기기에서 원 숫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상단에서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상단에 도형을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를 선택하시고 클릭하겠습니다. Ctrl Shift 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다시 도형의 크기를 키워 주시고 상단의 하살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형을 선택해서 홈 탭에 서식 복사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한 후에는 크게 블럭을 씌워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도형에 보면 제목의 도형이 왼쪽으로 조금 더 나왔고 하살표에 있는 사각형 왼쪽 끝이 조금 안으로 들어갔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조금 비슷하게만 하시면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도형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대충 빨리 만드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꺾인 화살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곡선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가장 높은 곳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원하는 각도가 나오도록 각도를 맞춰주시고 ESC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하살표는하살표 스타일 2를 하겠습니다. 대시는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곡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가장 높은 곳을 클릭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고 하살표에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때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을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키보드에 시프트를 누르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선을 선택해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 Ctrl-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스냅샷 기능에서 엔터를 쳐서 3번을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하드 엔터 치시고 줄을 바꾸실 때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왼쪽에 숫자 5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지 마시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이 끝났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기존의 영상으로 학습을 할 건데 기존의 영상에는 여기 도형의 회색 채우기가 기존엔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7월에 시험 내용이 변경되면서 채우기 색이 회색이 아니라 흰색 배경 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채우기 색만 흰색 배경 1을 하시고 기존의 동영상을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바탕을 해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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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치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겠습니다. Shift 엔터 Shift 탭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마이너스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전체를 블럭 씌워 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탭키를 못 외우시겠으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이 있습니다 탭키 누른 거와 똑같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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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일, 두께는 조금 굵은 두께로 해주겠습니다. 원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주겠습니다. 끝점만 연결해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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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저장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709 폴더에 파일명은 p 언더바 수험자 명으로 해주겠습니다 저장 파워포인트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09 폴더 안에는 엑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를 usb에 저장해서 출력용 컴퓨터에 가져가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